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북 중에 미분양이 나와 있는 포항 다음에 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40% 34% 지금 가액이 내렸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경주 인구 자체가 그만큼 많지 않은데 뭐 미세력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계속 발생되지 않는가 뭐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는 포항하고 비교를 해도 물량 자체도 뒤지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리고 뭐 남구 북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 시내 자체에 평균가액이 작년에 2억 5천 이었는데 2억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액 가격 자체도 사실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평균가액은 1억 3천 4천 아, 살기 좋은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 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2억대에서 2억 대에서 2억 5천 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 가액이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뜻다방과 투기 세력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리미엄까지 붙은 금액에서 거리랑 자체가 없고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평균가액이 사실 얼마나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차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21년도 그리고 20년도 비교를 하게 되면 0천가구의 거래량이 생겼다가 21년에는 평균가액이 올랐는데도 마찬가지 거의 준하는3900 가구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3900 가구의 거래가 영주시에 사는 분들이 입주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22년도는 현재 5월 달이기 때문에 대량 자체가 현저하게 뭐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물론 12월 말까지 가서 1년 통계를 봤을 때는, 어, 뭐그 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에서 당연히 거래량이 높아질 리는 없겠죠.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분양이 뭐 120가구였는데, 2월 달에 급작스럽게 1,700, 1,800가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는 2,000가구가 넘는 사례가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어플 자체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쉽게끔 이런 어플로 설명을 하는데 포항은 이렇게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경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어플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어플은 제가 설명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이분양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경주든 포항이든 대구든할것 없이 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보다시피 이런 자료들은 경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필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설명드리기 쉽게끔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지만 여아지 시청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씩 다 봅니다. 때문에 경주에 사시거나 포항에 사시거나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어플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강 확인만 하려고 하면 은 어플을 보시고 정하게 그 확인을 해보시려면 시청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조차도 100% 다 맞지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의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픈이 다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평도, 경주도 마찬가지 미분양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자료로보면약 1,700가구 정도. 80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가 지금 뭐 6, 7천가구 통계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 포항이 3,700, 8 0 4,000가구 정도 나와 있고, 경주가 1,700 정도, 1,800 정도 나와 있다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미분양은 보다 월등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 대해서 실제 아이, 포항이란다. 경주에 대해서, 뭐, 지금, 대구가 순위를 4월에서 5월 달에 한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대가 막 만만치가 않아 5억 6,500이죠. 물론 평수는 조금 적은 편인데, 뭐, 42평이나 40평이나 39평이나. 봐야 5억 6천0 0 물론,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어째 따져보면, 분명히 영주와 대구와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때 가격은 분명히 틀렸을 것입니다 가격대가 월등하게 낮았겠죠 경주도 마찬가지 포항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가액이 이렇게 높습니다 6억 7억이 아니라 5억 6억이라도 그것은 사실 이가 평당가를 땅을 매입할 때600 이냐 500 이냐 700 이냐 일진적으로 뭐 재개발로 들어가서 1500 2000을 주는 사례들도 있는데 명히 경주 포항은 어느 정도 대구바다는 많이 낮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신주가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5억 6천, 1위를 뭐 지금 달리고 있고요. 과로 그랑블 뭐, 또 어렵게 만들어놨네, 이름도. 네. 22년 4월 달 입주에, 4월 달 거래됐는 게, 5억 2천, 그리고 3위가 5억 천. 그리고 평수는 34평, 여기는 87평인데 5기천이고, 여기는 34평에 5억천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프로젝트와 사업 발차 경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몇번놀러 갔죠. 친구도 있고, 마찬가지. 이게 외가댁에 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도 몇번간데 이내에 가면은 고기도 뭐 먹자, 골목, 보글보글합니다. 물론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한 번씩 갔죠. 낚시 때문에 도로갔고 그리고 보면 가격대가 2편안 보면 4억 3천 그리고 현지 내보빌 4억 3천 거의 4억대 위주로 거래가 되고요. 12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경주도 3억대로 내려옵니다. 위도 3억대로 내려오고요. 보통 33평, 4평 위주로 3억대, 1 2평도뭐 3억 4천에, 우방명사마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로 보입니다만는 가격대가 동방 상승해서 같이 이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 아니면 위치가 좀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여기 찍어보면 다 나오죠. 찍으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여기 안나오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 자기가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죠. 그 해양부 실거래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가장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투자 투기를 하지 않거나, 어, 내가 그냥 재미삼아 확인할 것 같으면 이런 것정도만 충분히 봐도 되고, 한 가지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 매물이 적게 나와 있다면, 뭐, 그나마 좀 유리한 편이고,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면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만큼 매물을 많이 뽑아 낸다면 아무래도 하락할 기미가 좀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15 1 6이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3억대에서 2억대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가지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느정도 쭉 올랐다가 또하락을 했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것 정도는 물론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연도 차이에서 예전 아파트 가격이 쭉 나오다 보니까 예전 아파트 전체 거래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불과 은 3, 4년 사이에 모든 아파트 가격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고요.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아파트 금액들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때 투기 세력이나 아파트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었고 코로나 상황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파트 투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지구 무기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물량은 그래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세대수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700세대, 200세대.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세대수가 2025년도에 1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4,500세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뭐 경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가격대가 당연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물량을 비교해 보면 같은 경북의 포항하고와 차이가 뭐 현저하게 많이 나고 포항은 마찬가지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는 곳이지만 경주는 관광객들 외에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이때까지 포함 시키지 않고 있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 자체가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분양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경주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문화재가 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고도 제한 이라든지 에 약간의 규제가 시내 쪽에는 있지 않을까 시내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왕릉들이 좀 많죠 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외에 외곽지 쪽에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늘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동향만 보신다고 생각하실 때는 호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북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호황과 경주 두곳에서의 차이는 사실 좀 많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마 많이 있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정도, 구입을 생각하신다면, 나름대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경주는 내년 내후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그 말이 항상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경주와 포항 마찬가지, 뭐, 규모가 그렇게 그래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대구하고 틀리게, 거래량 자체가 월별로 이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위별로 이래 나오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정도만 나오는데 그것도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로 뭐 남구 서구 북구 이래 나눠지다 보니까 구별로 해서 거래량이 뭐 광역시다 보니까 시보다는 좀 많죠 그래서 구별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매끈매끈이 몇몇 나오는데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5월 4월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다 합쳐도 열매 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 5월달 마찬가지 5월달 받다는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대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그래도 의 지금 보면은 2억대 1억대 4500 8500 3400 1억대 뭐3300 1억대 2억대 의 금액대가 포하고 비교해도 사요 현저하게 납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면, 오래된 빌라 정도만 거래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34평에 3억대 정도는 로지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부분에서 3억대가 거래가 되었다. 그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내쪽이 아니고, 대부분 외곽지 쪽에 아파트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시내쪽보다는 외곽지 쪽에 나가야 도시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내 자체는 에 들어오기가 쉽지 가 않죠 대구 시나 되니까 그래도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지 경주나 포항은 굳이 뭐 비싸게 재개발 보상금 까지 조가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뭐 경주도 포항이든 제가 살아보지 않았고 저다가 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어플의 데이터와 아니면 시청 홈피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 수준뿐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무엇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미분양이 났다는 자체가 만큼 공급은 있지만 은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기존의 공급이 어느정도 되고 의미함이 올렸다면 은 대부분 투기 세력의 장난질이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유동인구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도시 지역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기다렸다가 어느정도 자리 안정화가 됐을 때 충분히 아파트를 구입해도 늦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호 경주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나마 경북에서 두 군데가 가장 미분양이 많이 난다고 하고 물론 구미도 있고 경북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은 고령 구미 김천 구미 봉화상 주성주 뭐 영양 영주 사실 이렇게 어느정도 경북에 있는 도시 중에서 그나마 구미가 가장 조금 안정화되어 있고요이 자체에서도 미분양은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미에 개발 호재들이 있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구미는 아직 미분양이 나지 않았지만 은황과 경주 대표적으로 경북에서 미분양이 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 주로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영주 같은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가격대가 좀 많이 내릴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게 분명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별로 리테는 없지만 영을 봐주신다고 감사드리고 경주 포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두 군데 도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